안녕하세요. K군입니다. 여자들이 연애를 하면서 진짜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. 일단 저는 한번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. 진짜 좋은 남자는 뭘 진짜 좋은 남자라고 하는 건가요? 돈이 많고 어,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어, 학력도 좋고 자상하고 뭐 이런 이런 조건을 갖춘 남자를 진짜 좋은 남자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저는 그런 거다 필요 없고요.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고, 나를 위해주고,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갈수 있게 그런 동반자가 될 사람을 진짜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는지 요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건이 좋은 그런 남자들은 요 사실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, 두 번째 말한 자기와 마음이 잘 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좋은 남자는 사실 생각보다 더 많거든요 돈 많고, 학력 좋고 등등의 이런 것들은 아마 조건에 들어갈 것 같고요 나와 마음이 통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아마 사랑이라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자들이 말하는 진짜 좋은 남자 진짜 좋은 사람을 두 번째 그 사랑에 포커스를 둔 남자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이 아닌 이상 진짜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요 일단 본인부터가 진실해야 돼요 사람은요 상대방이 나한테 진실하지 않은데 내 진실함을 먼저 다 오픈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나는 진실함을 다 보여줬는데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 저 남자가 진심으로 좋은 남자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생기죠 양아치 남자를 만나다든가 나쁜 남자를 만나서 그런 고통을 좀 느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진실한 남자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실한 남자가 아닌 게 확인된 거예요 진실한 남자는 진짜 좋은 남자는 분명히 있거든요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마음에 들어해서 그 남자에게 전심을 다했어요 진심으로 대하고 헌신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남자가 나를 가지고 놀았어 혹은 난 이용당했어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이후는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라도 진실한 남자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거나 그렇게 내가 헌신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연애는요 그런 안 좋은 남자, 잘못된 남자를 걸러서 진짜 좋은 남자를,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그 과정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내 헌신을 다하거나 내 진심을 다하는 걸 피하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연애를 해보니까 남자들은 잘해주면 잘해준 걸 모르더라 내가 헌신을 다하면 결국 나는 버림을 받더라 이런 경험 때문에 앞으로는 헌신하지 말아야지 남자한테 모든 걸 보여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된다면 이 연애 자체가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정말 좋은 남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거지 좋은 남자 여러 명을 갖고 싶어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빨리 헌신을 다해보고 내가 정말 열정을 다했을 때 나한테 상처를 줄수 있잖아요 아픔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걸 빨리 캐치하는 게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?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니까 빨리 잘라내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. 그 다른 사람을 또 만나보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.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. 그러다 보면 정말 좋은 남자를 찾는데 더 빠르게 눈이 떠질 수 있어요.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. 그래서 난 이렇게 다 보여주지 않겠어. 헌신하지 않겠어 라고 한다면 진짜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도 없거든요. 진짜 좋은 남자는요. 내가 헌신을 다하고 내가 전력을 다했는데 그런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남자겠죠. 아마 여자들이 원하는 진짜 좋은 남자는 그런 남자일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그런 남자를 대했을 때도 또 재고 계산하고 다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남자를 놓쳐버릴 수도 있거든요.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진실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부터 받은 배신이나 상처는 정말 커요. 그 상처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. 그 상처는 갖고 있어야 돼요. 상처는 요 치유되기 전까지 계속 아파요. 그러니까 더 빨리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 상처가 다 치유될 수 있어야겠죠. 상처가 없는 사람은 요 정말 좋은 남자, 진짜 좋은 남자인지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. 진짜 좋은 남자는 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를 다 잊고 지울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커버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. 노력을 열심히 해왔어요. 시험에 떨어졌어요. 시험에 떨어졌어요. 그런데 떨어지기만 하면 나는 안 되는 사람 같고 포기하고 싶고 이 시험이 잘못된 제도일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. 그런데 마지막에 시험에 통과하는 순간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고통과 괴로움들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 들겠죠 진짜 좋은 남자도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을 때 내가 과거에 상처받았고 나쁜 남자한테 이용당했을 때 그런 마음들이 이 남자 하나로 다 보상이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 남자를 찾고 계신 거잖아요 단순히 난 연애만 하고 싶어 재밌게 만나보고 싶어 이런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진짜 마음속에 내 운명의 짝꿍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세요 그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많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극복하시면 진짜 좋은 남자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